이렇게 골랐습니다 시끄럽다와 어리다 귀엽다. 미성숙하다 산만하다랑 부족하다 미성숙하다고 하면은 아직 그거 완전하지 않다 그런 거잖아요. 뉴스 같은 데에서 어린이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약간 시끄럽고, 그렇게 하니까 막 루키즈존도 만들고. 어린이가 잘 잘못을 질렀을 때, 어리니까 좀뭘 몰라 하는 식으로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로도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어린이날이 마침 100번째 어린이날이에요. 그런데 100년 전의 어린이날은 어떻게들 보냈을까? 어린이라는 말은 100년 전에는 없던 말입니다. 100년 전에는 어린이를 가리키는 말이 없어서 뭐, 녀석, 어린 녀석. 아들놈.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어린이를 낯잡아 부르는 말이 없나요? 땡땡리니. 아, 땡땡리니. 미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은 잼미니 이런 온라인상에서 별뜻 없이 아무렇게나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아, 언니 기분이 안 좋죠. 제가 물으나 마나 한걸 물어본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100년 전에 어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자. 그러니까 어린이 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주자 라고 방정환 선생님이 그 단어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드시고 또 어린이 문화운동을 펼치던 비슷한 시기에 에글랜타인 잽 님도 Save the Children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거든요. 아마도 약 100년 전에 세계 역사의 흐름이 한국에서도 또 한국 바깥에서도 어린 사람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생겨서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날부터는 좀 새롭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날의 새로운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싶어서 어린이 여러분을 보시고 오늘 어린이 선언문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경희 의원도 한번 얘기해보실까요? 어떤 구절을 고르셨어요? 저는요 어, 다섯 번째 있는데요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은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밑줄을 그었습니다. 100년 전에 어린이 선언문의 굳이 이렇게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해달라는 라 내용을 넣었다는 것은? 100년 전 어린이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운동도 제대로 못했다는 뜻이겠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역사 상황이 어땠는지 혹시 아는 어린이 있을까요? 일제강점 일제강점기죠. 그시기 어린이들은 잠자는 것, 옷잘 입는 것, 운동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길에서 굶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했어요. 그런 어린이들을 잘 돌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구절을 넣으셨는데 다경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어린이에게도 너무 필요한 부분이죠. 좋습니다. 우주님은 어떤 부분 고르셨어요? 네 번째에 있는데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 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를 골랐습니다.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을 어린이에게 챙겨줘야 된다. 요즘에 뭐 배고픈 애들이 어디 있어? 요즘에 뭐옷못 입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이 구절은 여전히 필요할까요? 네. 어린이들의 부모들이 아무리 좋은 형편이 좋아도 부모님들이 좀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산다고 보는 어린이들도 형편이 이제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은재님 어떤 구절을 고르셨나요? 저는 어린이들 가까이 하자 자주 이야기를 해주시오 골랐습니다 그걸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른들이 늘 가까이하고 막 이야기를 자주 듣고 같이 나누고 어린이들이 더 사랑을 받은 느낌이 드니까 좀더 행복하고 네세 분이 또 이렇게 박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들을 잘 골라주셨어요 저는 하나만 골라보려고 해요 그건 바로 첫 줄에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려다보는 것이 무엇이고 쳐다보는 것이 무엇이길래 어떤 차이가 있길래 선언문의 첫 줄에 있을까요 제 생각은요 내려다보는 거 약간 어른이 어, 이제 아이들을 이제 약 보는 식으로 이제 보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 쳐다보는 것은 어린이를 이제 존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서 키가.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른들이 어린이의 생각이나 어린이의 어떤 마음도 작은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린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쳐다 어린이를 바라볼 때 내려다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니까 생각하거나 말하는 내용도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도 내려다보는 것은 시선이 아래를 향하는 것이고 쳐다보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마주보거나 심지어 올려다보는 것도 쳐다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이가 어른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올려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평소에 그렇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어린이날이 이렇게 100번째 이어지는 동안에 사실은 그 100번을 다 챙기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는 이 어린이 운동을 하거나 어린이날을 챙기거나 하는 것을 못하게 했거든요 왜 일제강점기에 그 제국주의는 우리가 어린이날을 기념하지 못하게했을까요 어린이날 같은 것을 만들면 더 지배하기가 어렵고 어린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 힘이 강력해져서 그 말은 어린이의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알고 또 어린이들이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배워나가고 서로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존중하면서 시민으로 자라면 어린이나 국민들을 함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척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강력하다는 뜻인데 이게 그냥 우리의 생각이거나 모호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역사를 보면 어린이들이 전면에 나섰던 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4.19 혁명이라고 하면 어른들이 혁명을 일으켰던 이런 내용만 생각하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내용만 생각을 하기 쉽지만 3.1 운동이나 4.19 혁명 같은 중요한 역사의 전환기에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기록들이 있어요. 멀리 갈것 없이 사실 여러분이 지금 들려준 이야기만으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력, 잠재력 이런 것들이 아주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어린이날은 이런 점도 되새겨보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이 이 어린이 선언문을 2022년에 어떤 하나를 덧 붙이고 싶은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윤진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어린이들의 생각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시오 건전하게 생활하면 어린이에게 모범을 보여주시오 저는요 어리다고 약 보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리고 공평하게 생활해 주시오 라고 쓸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2022년에도 덧붙일 이야기가 사실은 생각하면 할수록 계속 나올 거예요 나는 멋진 어린이다 나는 강한 어린이다 나는 다정한 어린이입니다